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기술을 응용한 기부 시스템의 혁신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2조 발표를 맡은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동기 및 배경, 시스템 제한, 시장 비즈니스 모델 분석 구현 영상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구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쪽의 자료를 보시면 매년 기부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인을 차, 찾아보았고 기부에게 투명한 운영이 되는지가 기부단체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패스트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비영리 목적 단체인 기부단체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 법적 조치에 유동적이고 기부단체들의 각종 비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기부의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복지가 국가의 정책에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수동적 기부 문화에 따라 복지 활동이 위축되고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분산 장부 기술과 IoT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면 장부의 투명성의 문제는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분산 장부 기술을 이용하여 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접근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중개업체 없이 P2P 방식을 통해 탈중앙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시스템 제안입니다. 저희가 구성한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와 수혜자는 피어가 되고, 이 중에서는 엔도서가 되는 피어들도 존재합니다. 기부단체들은 중간에서 오더링 노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CA는 기부단체를 검증하여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진입하게 하며, 이를 통해 기부단체는 오가나이제이션을 생성합니다. 검증된 기부단체는 수혜자 목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기부자는 검증된 기부단체를 통해 수혜자의 투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에서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웃음> IoT 서비스의 구성입니다. 기부 네트워크로서 웹서버와 블록체인 음. 하이퍼레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파이와 초음파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초음파 센서를 통해 기부자 또는 수혜자를 인식하고 기부 및 수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 분석입니다. 3 c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에 대한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현재 시장은 기부중개업체 주도의 시장입니다. 최대 규모로는 유니세프가 있고 세계적으로 기부가 필요한 곳에 기부자와 기부단체, 수혜자가 공존합니다. 다음으로 커스터머 측면은 기부 희망자의 특정 기부 업체의 선정을 통해 금액을 지불하고 기부가 그 업체를 통해 수혜자에게, 수, 수혜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컴페니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핵심은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성과 IoT를 통한 적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를 분석해보면 유니세프의 경우 이더리움을 활용한 기부 홍보 사례와 같이 블록체인과 결합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 w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신뢰성, 투명성, 접근성이 있고 약점은 기부업체에 대해 검증문제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로는 탈중앙화와 기부자의 인식 개선이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자체 결함과 같은 트렌드의 영향이 있습니다. <웃음>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문제는 기부 문화의 활성화 부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이용한 기부 시스템을 생각하였고, 그에 대한 고객군은 경제적 능력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30대가 주 고객, 고객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치로는 자신의 기부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부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뢰성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현영상입니다 <웃음> 왼쪽에는 저희의 하이퍼레저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통해 블록체인 분산 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노드서버 j s 를 통해 서버를 구동시킵니다. 저희의 웹서버를 접속하고 조회하기를 통해 웹에서 정부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웃음> 다음으로는 기부하기를 클릭하여 라즈베리 파일을 작동시킵니다. 초음파 센서가 작동이 되고, 손의 거리를 인식하여 기부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이퍼레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마지막에 기부했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하기를 통해 웹에서도 늘어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혜받기입니다. <웃음> 기부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수혜 받은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고 다음과 같이 웹을 통하여 데이터를 추가된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 한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가치 부분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서 현 기부문화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분산장부의 투명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높은 접근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기부군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계로는 실질적인 수혜자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고 기부단체에 대한 CA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